하유닝! 선만 들어주는 기타레스트 김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닝기타 채널의 재생 목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닝기타에서는 여러분들의 기타 실력 향상을 위해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면서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널에서 운영되는 재생 목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원장의 반짝이는 칼럼, KGD 시스템 스케일 레슨, 유닝 기타 꿀팁 대방출, 김인종 원장의 연주, 유닝 스테이지, 유닝 팝스 기타 앙상블, 유닝 기타 브이로그, 이렇게 총 7개의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원장의 반짝이는 칼럼, 기타 연주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재생 목록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틀린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GD 시스템 스케일 레슨 KGD 시스템을 모두 레슨해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의 기본형을 기준으로 12키에서 풀어놓으면 총 60개의 스케일 블록이 나옵니다 필요한 스케일부터 하나씩 선택하셔서 암기해서 사용하십시오 유닝 기타 꿀팁 대방출 실제 레슨 시간에 수강생분들의 레슨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간간이 나오는 멘트들을 잘 들으시면 주옥같은 꿀팁들을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손모양을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타 실력이 향상됩니다 김인종 원장의 연주 제 연주 궁금하시죠? 저의 연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통 클래식, 세미 클래식, 가요 팝송 편곡, 핑거 스타일, 선율 연주를 독주, 중주, 합주 등의 연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성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따끔한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닝 스테이지, 하루하루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저의 수강생 분들의 연주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유닝 팝스 기타 앙상블, 가요, 팝 세미클래식 등의 익숙한 음악들을 중주, 합주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합주단입니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7080 기타 교실의 수강생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닝기타 브이로그 유닝기타 음악학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소식들과 저의 활동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생 목록이 가장 끌리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닝기타 채널의 재생 목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유닝기타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타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유닝!